안녕하세요 이지세상 이지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얼마전에 제가 이지세상 유튜브 구독자 1만 기념으로 해서 Q&A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제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너무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그거 하나하나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나 진짜 너무 고민입니다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진짜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수가 엄청 많은데 여기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첫 번째 질문 하나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에소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PPT 언제부터 강사하신다고 생각이 드신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아나 진짜 학교 공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직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살아야 되나 좀그 고민을 하다가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되게 좀 좋아하고 그리고 즐긴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 강사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지금 현재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라는 고민을 했어요 근데 잘할 수 있는 게몇 없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발표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발표를 도와주는 도구 중에 하나인 파워포인트를 만지게 됐죠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를 만지던 그 파일들을 인터넷에 공유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지세상 블로그였고요 그 이지세상 블로그를 계속 몇 년간 하다 보니까 제 블로그를 보고 강의 문의를 많이 주셔서 지금은 이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강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죠 한 7, 8년 됐어요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유튜버로서의 꿈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영상 작업을 어떻게 하셔서 올리시는지도 궁금 궁금 시의이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제가 블로그를 운영한 지꽤 오래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블로그에는 글 밖에 못 써요 근데 제가 창작해서 영상을 만든다기보다는 글로써 표현밖에 못하는데 영상을 다루게 되면 좀 파워포인트는 만드는 방법이랑 그런 것들을 좀더잘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3년 전부터 제가 만드는 그런 영상들을 하나하나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쭉쭉쭉 올리게 되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유튜버로서의 꿈은 아 들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안에서 이제 파워포인트나 뭐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정말 많이 알려주는 그리고 최고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근데 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지면 더 좋겠죠? 그런 파워포인트 전문가 그리고 그런 것을 잘 알려주는 자기 표현 전문가가 되는 게 꿈입니다 마이크 어떤 거 쓰시나요? 댄 히얼 히얼 댄 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영상을 올려놨는데요 로데거 NT-USB 이라고 하는 그 제품을 쓰고 있어요 생각보다 목소리가 되게 잘 녹음되고 그리고 목소리가 잘 녹음이 되어야지만 그리고 그 영상의 품질이 좀 되게 좋다라고 저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조금 돈을 좀 써서라도 마이크만큼은 좀 좋은 걸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녹음을 하고 있고요. 어, 박수윤님께서 PPT 만드는 걸 좋아해서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주변에선 따도 쓸모가 거의 없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딸지 말지 고민입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도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파워포인트 자격증이 저도 생각해봤을 때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 안에 있는 스킬들은 실 실제 업무의, 업무라든지 에업무 실제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는 정말 많이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신 그 자격증을 땄다라고 하는 그 네임 하나를 얻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자소서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쓸때 자격증을 적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좀 허전하니까 그런 밑에 한 줄이 좀 얻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도 그런 것을 따기 위해서라도 배울 수 있다면 저는 좀 자격증 따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저 같은 경우엔 자극증 없이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제이 이런저런 어, 영상을 올리고 있었다는거 늘 새로운 표현 기법을 올려주시는데 그런 디자인 영감은 어디에서 받나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어, 제가 디자인학과가 아니라 경제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감각이 정말 없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 디자인적인 감각을 어디에서 배워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아주 좋은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그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바로 다른 분들이 디자인한 작품들을 보고 많이 참고하는 거였는데 그게 저는 웹디자인 그러니까 홈페이지 디자인과 잡지나 간판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것저것 진짜 볼수 있는 디자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디자인들을 보고 참고하면서 작업을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실력이 진짜 느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실력이 느냐면 표현을 할때 이렇게 위치를 여기 두고 이렇게 두면 조금 더 사람들이 보기 편하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좀 좋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즉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디자인적인 감각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만든 파워포인트나 그런 잡지나 그런 진짜 디자이너들이 만든 그런 작품들을 보고서 참고하면서 작업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여러가지 또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자 앉아볼게요 네, 경고경고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파워포인트 잘 만들지는 못하지만 만드는 걸 좋아하는 대학생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만들고 싶은데 혹시 파워포인트가 자주 사용되는 직업군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파워포인트는요, 진짜 사무직, 그러니까 컴퓨터를 앞에 두고 작업을 하는 그런 분들께는 거의 필수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엑셀이 가장 많긴 하지만 파워포인트도 정말 만만치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광고회사, 마케팅회사, 에이전시 업무를 보는 회사, 뭐 어떤 곳이든 정말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제안서, 활용 계획서, 뭐 그런 것들, 뭐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경우가 정말 대부분이거든요. 특히나 무슨 뭐 발표 자를 만든다거나 무슨 보고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걸할 때는 정말 파워포인트가 많이 쓰입니다 뭐 대학생이시라고 하셨는데 대학생일 때 파워포인트를 많이 배워두고 활용을 해주신다면 나중에 회사가 서 정말 많이 사랑을 받으실 거예요 대신 일이 좀 많아진다는 것뿐어찌됐건내 능력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거죠 기업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파워포인트를 작업하는 직업이 있나요 있죠. 파워포인트 디자인 전문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제안을 해주시면 그것을 이제 파워포인트로 디자인을 해주는 그런 파워포인트 디자이너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 저도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저에게 질문해 주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즈님은 혹시 파워포인트 다른 대리로 해서 만들어주나요? 이렇게 질문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요 파워포인트를 대리로 작업을 해주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다른 사람들의 PPT 디자인을 만드니 차라리 제가 원하는 것들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행복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 거에 작업은 거의 해주지가 않습니다 그냥 어려워요 미음지은 님 PPT만 가르치는 강사인가요? 라고 질문 해주셨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만 가르치는 강사는 아니고요 또 파워포인트도 알려주고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발표하는 방법도 알려주는 강사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할 수 있게 하는 스피치 강사이기도 합니다 또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기도 하는 그런 진로 강사이기도 하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시작한 또 영상 강의도 알려주는 그런 영상 강사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파워포인트 강사만 시작을 했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강사로서의 노하우도 점점 생기더라고요 그 강사로서의 노하우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좀더 알기 편하게끔 정리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긴다고 라 할까? 그런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노하우가 있더라도 표현하기가 참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마 한 10가지도 넘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있고 p p t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p p t 강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디자인을 알려주는 강사가 되고 싶으시다면 유튜브라든지 뭐 블로그 같은 데라든지 본인이 만든 파워포인트 작품이라든지 파워포인트 디자인 같은 것들을 만드는 과정을 많이 올려 보세요 그게 1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하나하나 올리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 얘좀잘 만드는 것 같은데? 어? 얘좀 이런 쪽으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불러볼까? 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점점 점점 강의를 하는 횟수가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PPT 강사가 되겠죠? 강의나 영상편집 때 말고는 휴식시간에 주로 뭐하세요? 강의할 때 빼고, 영상편집할 때 빼고는요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계속 PPT 만들고 디자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더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는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천금 같은 시간이에요 물론 자유롭게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 동안 제가 자기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금방금방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직장이, 직장에 이직장 다닌다고 라 하는 것은 다니기만 해도 월급을 받고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눈 뜨면 출근이고요 눈 감으면 퇴근이에요 그만큼 저는 계속 계속 연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강의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더 오래 멀어먹고 살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죠 또 여러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해 주신 게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지 세상 펀을 만들어 놓고 왜 게임을 안 올리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죄송합니다. <웃음>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원대한 꿈이 있었어요. 아 이지 세상이라는 걸 해서 뭔가 이것저것 좀 만들면 그래도 많이 좋아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이 게임을 표현하고 만들어서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게임 채널은 제가 여러 가지 좀 구상을 좀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게임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재미있게 표현해 보려고 노력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랄게요. 아, 잘 될지 모르겠네. <웃음> 포은 님께서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ppt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게 되신 계기가 뭔가요? 그리고 포토샵 강좌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ppt는 아까 전에 뭐 말씀드렸지만 뭐 저는 강의를 하고 싶어서 오프라인에서 강사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하게 된 거였고요. 포토샵 강좌를 하실 생각은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가 포토샵을 정확하게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토샵 강좌는 못하더라도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나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의를 할 생각은 있어요 그 부분들은 제가 점차점차 늘려나갈 생각인데 문제는 프라임 그러니까 즉 진짜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그런 시간이 정말 너무나도 많아서 녹화를 할 시간이 좀 마땅하지가 않아요 아좀 자주 올려야 되는데 어, 최대한 자주 올릴 수 있게끔 저도 부지런하게 움직이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좀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더 많은 답변 그리고 제가 프리랜서 강사로서의 삶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강사가 될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어떻게 파워 프리랜서 강사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영상들도 앞으로 좀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어, 이수상 유튜브 많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저 유튜브 10만 될 때까지 응원해 주세요 10만 될수 있겠죠 <웃음> 여러분?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지세상의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 <놀람> 아... <놀람> 구독. <웃음> 미치겠다. 아, 힘들다. 아.